네 안녕하십니까 헌팡이 여러분 들 헌터팡이요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렉시 컨셉으로 좀 해봤습니다 정신차려 자 여러분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부시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방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부시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 부시리가 커지면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큰 놈을 잡으려고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실 여러분 매일 낚시컨텐츠를 하기 전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낚시컨텐츠를 하지 않겠다 안겠다 안겠다 안겠다, 안겠다. 잡히면 개 쫀잼이라서 그럴 수가 없어 리마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 랜만에거문도나 왔습니다 오늘 부실이 찐 낚시를 해보고 만약 찐낚시에서안 된다 그러면 지깅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거문도 하면 히트팁이잖아요 지금 카메라 누가 들고있어요 아니야 <웃음> 자 여러분 보고 형이랑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문도에서 였습니다 <웃음> 그때도 사실 여러분 미국 아니라 거문도였어요 옆에 였어요 <웃음> 자 그리고 콜리랑 정훈이 다 있습니다 바로 아마 탑승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가는 포인트에서는 아마 알부시리 정도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애들이 많이 나올것 같고 잡다가 만약에 좀더큰 녀석을 잡고 싶다 생각이 되면 지깅 낚시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는 메타급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해가지고요 채비해가지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리랑 왔을 때는 진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저번에 감성돔 아, 한번자한번더 아, 아, <웃음> 얹었습니다 됐어? 아, 어. 어, 오케이 좋아 미끼가 오늘 크릴인가요? 미밥이 크릴 미끼도 크릴 아두개 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재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 통은 뭐야? 원래 옛날에 뿌렸잖아 이렇게 발전해야지 사람은 아 구멍으로 이... 새우가 나오는 거야 자더 가봐라 집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효과는 뭐 이게 더 좋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배만 타면은 텐션 좋아하죠? 그니까 육지에서 말도 없어자 <웃음> 해놓고 이제 또정훈이 선생님이 또 알려주실 겁니다 저거 한 낚싯대 보니까 내가 봤을 때 400만 원할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오두도 팔두도 아이 제품이거든요 <웃음> 어, 팔아 <웃음> 너 낚싯대야 저거?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인연을 공들여서 만든 어 주... 저 근데 여기선 안 팔죠?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만 미국 스페셜 미국 스페셜 <웃음> 자 채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새우까지 꼈거든요? 그럼 바로 야바하고뽕와 새로운 거 만들었어 아 야비 정훈이 거구나 정훈이 야비여서 <웃음> 정훈이 뭐시용도안 쓰는데? 진영아 하는 거야 이제? 자아제 채비 중이 알겠어 알겠어 채비 <웃음> 다음 I'm ready 라고 외쳐줘 오케이 I'm ready <웃음> 야이 아저씨 왜 이렇게 <웃음> 껴드냐고 그래? 정훈이한테 밀릴까봐 지금 <웃음> 정훈아 나단얍 하면서 한번 던져줘 바로 보여드릴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낚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콜리에 빨리 잡히는 것보다 굉장히 좀 느리게 잡히고 있습니다 부담 지지 마 요즘 여유를 갖고 산단 말이야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정훈아 던졌어? 얍 <웃음> <웃음> <웃음> 너, <웃음> 야, 너도 <너는> 왜? <웃음> 잘해보고 싶었어 <웃음> <웃음> 아이집가는데 다였어? 다였어 아 까비 에이 정훈아 뭐하나? 비심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정 선생님 미끼 끼고 원조 한번 보여주세요 얍얍 <웃음> <웃음> <웃음> 연습하지마 방해하연습할 <웃음> 음, <헬러>, 뽕도에 <웃음> 좀따라이봐뽕 <웃음> <웃음> 목소리가 너무 커야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뽕이든 야비든안 잡히고 있습니다 진영아 나 해봐도 돼? 낚시. 해보세요 전문가 <웃음> 같아요 아 진짜로? 어있어요이 <웃음> <웃음> 맛에 미국같이 옆에 찍어드릴까요? 둘이 <웃음> 같은데? <웃음> <웃음> 당신 아, 기다림이야. 5초에 한 번씩 줄 풀어주면, 풀어서 불실이 다 물어. 다 물어. 상호도 부수고 다 부수고 다 부수고 부수고 물어. 상호도 물어. 저입세 넣지 마. 아, 다 물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와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지깅해도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일 다시 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가요 변명하지 마세요 선생님 자격 박탈 아니요 지금 우리 안 가요 내일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가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다시 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안 잡혔는데 왜 똑같은 포인트 왔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다가 어제랑 오늘이랑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내일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서 잡힐 수도 있고 시간대도 지금 다르다 보니까 어디? 앞에 어디? 여거접야봐봐부실이가 네, 어, 어. 어디 있어? 앞에 가 보일 리 야 저거 다, 다 보일링이다 자 여러분 첨벙첨방한거 보이시죠? 저거 파도가 아니라 어이 앞에 있네 와,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보일링 엄청 합니다. 바로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지깅 할 거지. 보일링이 보였기 때문에, 지깅을 먼저 해봐야 돼. 아, 자, 그래서 지금 옆에 오파라이가 메탈을 달고 있어요. 너가 만든 찌낚시로 안 하고 지금 이걸로 하는구나, 너. 일단 보일링이 보였으니까. <웃음> 오, 야, 멋있다, 너. 야, 준영아 멋있다. 눈도 <웃음> <좀> 열심히 할게 <웃음> 와, 이거 채이 뭐야? 엄청 큰데? 뭐 닮았어? 고등어. 그치, 정답. 아? 오케이, 바로 더 줘줘. 아, 파야 가네 오! 그럼 배를 조금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땀 흘려왔어. 뛴다! 뛴다! 저거다 빨리다 빨리하래 와 소리 봐라 이게 고장 나서 그래 더막깔 나는데 근데 앞으로 다 고장 내줘 다, 어? <웃음> 아, 우와 저기 겁나 뛰네 가줘. 저기 뛰는 거 보이시죠 멀리 바닥 바닥 바닥 자 지금 바닥에 있다고 하거든요 뛰다 야 뒤에 뛰다 와 뒤에 다 뛰고 있어 지금 자 지금 계속 바닥에 많다고 하거든요 얘네가 바닥에 있는 멸치대를 먹으려고 얘네 따라서 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보일링이 진짜 잠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저쪽 저쪽 개 뛰다 개 뛰어 저기 천막 처멍한거 보이시죠 진영아 나 그거 한번 던져봐도 돼 저쪽으로 아, 아, 아, 아. 얘네가 쉽게 안 문다 진짜 바닥에 있어요? 없어서 옮겨야 돼자 여러분 지 바닥에 없다 그래서 살짝 옮겨서 다시 해볼게요 바닥에 많아? 바로 번지 제발 와라비빨랐사중앙까지는올려서 사야 돼 역시 아메리칸 티쳐야 <웃음>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진영이한테 다시 바터도같 해볼게요 잡아주세요 미국 티쳐 <웃음> 아우 어, 멋있... <웃음>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웃음> 한 마리만 걸자, 한 마리만. 저 수면에 빨간 점 찍히는 거 있죠? 저런 게다 고기거든요. 저게 고기라고, 다? 야, 씨, 뭐야? 고기 엄청 많은데? 저기저기저 앞에 바로 앞에 다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나타났다 살았다 계속 끓여 자 여러분 보일러 보고 지기 계속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어제 또흘림날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똑같이 여기 밑밥 넣고 다시 빠쳐주고자 여러분 지금 콜리 시작했거든요 일단 나는 옐로우 티보다 레드 스냅퍼 레드 스냅퍼가 뭐야? 아, 참도아참도 방금 진영이한테 배웠거든요 바로.. 아, 바로.. 바로 써네자 정선생도 던졌어요 야아 <웃음> 쎄한데 쎄해 쎄쎄쎄해 리빨래키 <목소리> 자 여러분 세하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 볼게요 어디 어디 스 뭐야 뭐야 메스티. 뭐야, 뭐야? 이빨짱인거 보여? 오 <목소리> 저런 멸치대, 멸치대. 구실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들어오죠. 근데 왜안 보이냐? 여러분 지금 흘림 낚시 30분째 하고 있는데 입질 더럽게 안 옵니다. 장원아. 거기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보거형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같이 안 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흘림 낚시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보거형을 데리고 와서 지깅하는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빨라와라리 <웃음>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거 한 마리도 못 잡고 영상 못올리는데 리발. 여러분 지금 새로운 포인트 와가지고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보거형 나 이거 한번만 찍어. 슬라이가래 <웃음> 리발라스, 리발리. 리발라. 제발 야 믿을 거 너밖에 없다고 아, 봐, 봐 왔어 왔어 왔어 뭐라, 자 뭐라고? 왔어, 왔어, 진짜로? 왔어 엉켜서엉켜서 엉켜서, 조심해 내어내어 됐어. 됐어 형 틀었어? 틀었어. 어 트, 틀었어 틀었어 팀 어, 어때? 나 모르겠는데 틀, 풀려서 그런가? 앞으로 오고 있어서 그래 보니까. 앞으로 오고 있어 쭉쭉쭉쭉 올려 와 김재 봐봐 야,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야 조심 조심 조심 근데 언제 올라와? 니가 이겨야지 올라오는 거야 야 팬티 줘 팬티 팬티 아, 이렇게 도 많이 재반네 슈퍼맨야 팬티 줘 야, 팬티 슈퍼백! 팬티 야 로츠 로츠! <웃음> 야 장차 짜 <웃음> 야,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어? 로츠 이거 대공 이렇게 가야 돼? 어 그렇게 대공 가야 돼배 빼줄게 내가 배 빼줘 배 빼줘 야 낚시 들이는거 어때요? 우와 근데 이게 낚시가 얇아서 알부실일 거 같아 아 진짜로? 아야 쟤네 둘은 되게 여유롭다 <웃음> 너만 바빠 지금 그러니까 나아 근데 재밌네 로츠더 아픈 거같아데 아 잠깐만 야이 야, 야 배에다가 하는 거야 루츠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 생긴게 로츠 보고 되잖아 아나 진짜 나 미치겠네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보인다 야, 보인다 야, 야, 야, 야 사이즈 큰데? 야야야 야, 야. 야. 우와! 1단 메타, 일단 메타. 야 야, 상 모양, 상 모양. 좋아. 야, 상무야, 상무! 야, 야, 배 밑으로 면안 돼! 배 밑으로 면안 돼! 끌어내, 끌어내! 배 밑으로 면안 돼! 우와! 정훈이 형, 마무리 좀 해줘, 형님. 정훈아, 이거 받아! 좋아, 로추 로츄. 깰깰 껴야 돼! 너 해야 돼, 너 해야 돼. 작잖아. 응, 작잖아. 아, 뜰채가 없구나. 그걸로 돼? 야, 야, 야, 뜰채 있어, 뜰채.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땡겨! 미쳤다 우와 <웃음> 미쳤어 축하해 와 진짜 미쳤어 우와 여러분 그거보세요 저쪽 가주세요 꼬리 긴 쪽으로 해주세요 1m 25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더 좋나? 지금 썸네일찍을려그는데썸네일 어, 어, 한번 봐가야지 영상 그대로 딱 보여줘야지 앉아봐 이렇게 우와 어. 아 좋아 저... 네. 소감이 어때? 아네 여러분 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큰거 잡았는데 한 40짜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에는게 좋네요 저거 1 2 5 c m 라지참 초등학교 4학년 때까네 이렇게 해서 <웃음> 아예 이거 한번 해봐 그렇지 우와. 그렇지 어때 어때? 안돼안돼어차결 열어라 콜리야 예자었습니다님미와자 여러분 요거는 집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9시간 동안 속초로 가져가면 은혜한테 그냥 개맞고 욕도 개 처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인원들이랑 다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 넣어줄게 그냥 가져가 아니야 아니뭐 먹지? 일단 배꼽살 뱃살을 회로 먹고 와. 머리를 반쪽이아지 구워 먹어야 되거든 아 구워 먹고 자 그렇죠. 회로 먹고 구워 먹고 지금 바로 콜린의집 뒤에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어때? Unbelievable. 나상 <웃음> 나상.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 부실이를 배 위에서 바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나가는 거 봐. 비늘 엄청 많구나. 얘형 이거 내가 잡았으니까 형이 손질해줘. <웃음> 아니야, 아니야 형 힘들면 진짜. 힘들. 어 <웃음> 아, 말만해. 알았어. <웃음> 좀더 괴성 질러. 치는 <웃음> <씨는> 말고. <웃음> <웃음> <웃음> 정 선생. 야 뭐야 아이비늘치기 있었네 어, 어 어때? 와, 역시 장비빨 꿀이야? 개꿀 남자는 뭐다? 장비빨 히대팀의 <웃음> 조련사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들어갑니다 어유자 아세요 <웃음> 어유 <어휴,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자 이제 콜리 선생님 가세요 뒤지겠다 <웃음> 야 유튜브가 아니라 뒤지겠어 <웃음> 바로 관장 와 야, 야, 야 내장 장난 아니겠는데 크기 형 칼이 안 들어 중식도 아니 원래 중식도로 배갈로 사이즈가 있잖아 열어 와노딱노딱야야노딱 음. 방지, 야, 방지. 야, 와 야. 아가미 어. 개 징그러워 <웃음> 형 물고기 손질 많이 받지 어 많이 했지 얼마나 한 것까지 봐봐 심장? 한 요만한 거 봤지 제일 큰게야 야, 여러분 이게 심장입니다 야 심장 크기 야, 야, 미쳤다 노타 빨야 야, 야, 야. 야, 석션 석션 야, 지금 콜리가 아가미 빼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오 뭐야 이거 왜? 뭐 있어? 있어? 암 있어 암암 걸렸다고? 이게 어. 흡연장 가봐 <웃음> 그냥 막 던지는구나 이렇게 이거 콜리 할수 있어 우와 이야, 여러분, 이게 내장입니다. 미쳤다. 아,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어우, 어우, 장을 느낌. 내가 약간 암 걸렸다 했잖아. 어. 여기 봐봐, 여기. 저 동물이 뭐야? 뺄수 있어, 네, 그거? 일단 잘라볼게. 어, 이기 뭐야? 이거 씨. 아, 는분 있으면 댓글 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었어? 여기. 반대쪽에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반대쪽에 또. 기생충 아니야? 어? 너무 어, 큰데, 기생충 치고. 여러분, 아, 또 바로바로 해보야 되거든요. 딱딱하다, 근데. 돌멍게 아니야? 암 맞나 봐. 와, 이거 뭐야? 특이하다. 진짜, 여러분, 이건 처음 봐요, 저. 너 이거 손질 많이 했는데, 이거 처음 보지. 그래서 암이이쳤잖아왜 이렇게 진지해, 이렇게 이거. 교육 안 땀을 무슨 안 시키지 마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안에 이런 막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까줘야 됩니다 아 까면 저기 신장 모여있네 와저피 고인 거 봐라 야. 아까 사실 어창에 넣을 때 피를 빼고 넣으면 훨씬 나아아 기습하지 말라고 야 깨끗해지는데 깨끗하게 맑게 신심히게 보건형 어서 무슨 버튼이네 얼굴 딱 땀이 안경 위에 고여있는 게꽤 웃기네 <웃음> 얼마나 알랐어 안경 앞으로 뛰어 나왔어 와 여러분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다못 먹어요 그죠 이거 딱 개가리 배살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동네 마을 간에 지금 어른들 전잡만 하세요 네 이장님 <웃음> 오와 <웃음> 옆에 것도 날려주고 침 나온다 요 맛있겠지? 눈날 최고거든요 누날? 1번이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 맛있 지금 바로 그럼 저돌려서 먹을 수 있어? 꼬웠어 <웃음> 긴장하지 마 야, 한번 들어줘. 우와, 미쳤다 크기. 싸우자 이제. 아, 아, 아 타노스야. 간지럽나? 보너스, <웃음> 좋아, 좋아. 부모스. 아, 너무나 탈질는 못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무네다. <웃음> 오파라이, 저런 극강 보도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웃음> 맛있겠다. <웃음> 너의 쌀을 못 먹잖아. 내가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 아, 형, 그 미안한데 여기 땀이 아니라. 비닐이야? <웃음> 나 땀인 줄 알았네 계속 눈 위에. 좀 아, 해주고 좀 해봐. 아, 오파라이, so sweet. Very s w e e 지금. 두 개로 나눴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익히는 거야. 근데 원래 부실이 대가리 구이가 있나? 없어서 있어? 못 먹어. 없어. 어, 없어서 못 먹어? 기야. 배살. 와. 와, 자 저렇게 해서 배살 쪽라인만딱타 가지고 쭉 저렇게 끊어 버린 거예요. 음 라삭삼라이어유 예쁘게 아휴 두 마리 잡았다 <웃음> 홀리 고생했다 자, 여러분 들고서 이제 회 뜨고 저거는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 1m 25cm짜리 부시리를 대가리랑 뱃살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손질 누가 했어? 저요 자 오늘 홀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 건데 대가리 같은 경우는 구워 먹으면 되고 뱃살 같은 거는 쳐가지고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회 하면 누구예요? 선생님? 바로 윤수님 아. 가시는 <웃음> 요거 <바로>. 장갑 만질려고 <웃음> 웃겼어 일단, 일단 이 부시리를 떠보아야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막 썰었지만 손님이 계시니까 또 <웃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웃음> 너무 좋아요 잠깐만 히트는 저는 그릇이 있거든? 자, 이거 너무 모기 아니에요? 모기? <웃음> 이거 히트TV 구독, 좋아요를 노리고 지금 나한테 준 거잖아 쫙! <웃음> 버블티 빨대로 빨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실이 썰어보도록 할게요 아 썰어주세요 아 잠시만요 대기 이거 누구 용털이에요아내거네후 네, <웃음> 리발 <웃음> 거의 로털도사 이거 아니야 이거? 아예 아니야 이렇게 안꽈 어, 있어 동공 같은데요? 형평 많이 길었던데요? 후우 리발레기더라아 동공 같잖아 자 여러분 일단 부시리에 돼지느러미 먼저 제거해줄게요 이게 거슬리거든 아와 오우 쉣. 우와 이거 맞아? 야 이거 뽑아야돼 형 이걸 뽑아? 어 나는 이거 은혜가 뽑았어 아그 봤어 여기에 있는 그까시뽁 하고 뽑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아나 아, 깜짝 놀랐네 여기 가르쳐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로 <웃음> 나도 살짝 아았 잘했어 잘했어 일단 이 <웃음> 아 개인기 개인기 일단 윙 제가 해줄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기름진 거 있죠 연어 방어 이런 것들 진짜 좋아하는데 부시리 뱃살은 또 처음 먹어봐서 너무 기대되고 개, 개, 개, 개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배꼽살 보여요 우와 이게 정은이 형한테 맛을 물어봐 무슨 맛이야 어 재밌게 얘기해야 돼너 지금 어로 누구야 네 이장님 <웃음> 무슨 맛이야 이거 자연스럽게 넘어가줄알 <웃음> <웃음> 아. 았 자, 이게 있던 자리를 제거할 겁니다. 제거하고 오. 이 막을 다 지고요. <웃음> 이게 내장막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핏기를 싹 제거해 주고. 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일단 씹으면 아, 미쳤다. 벌써 맛있네. 아. 대곱살 먼저 따로 빼고. <웃음> 이야. 진짜 맛있어요, 이거. 따 너무 었어 가지고. 멋셔. <웃음> 건 <뭔> 말이야. 기다 <웃음> <웃음> 전라도 와, 아빠 셔 아, 아 그야 <웃음> 일단 맛배기로 이거 한번 먹어봐요. 소스는 있어야지 그래도. 본연의 맛을 한번느껴 에이 안 돼, 안 돼. 좀 실망할 것같은데 소스가 없으면 처음 느낌이 좋아야 되죠. 첫사랑다 기억나지? 처음이 제일 중요해. 어? 너는 첫익스퍼리언스를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익스프리언스? 아, 아아아아너한번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렇게 <웃음> 이제 껍데기를. 라사사무라요 자 한번 뒤져 볼게요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이건 원래 있는거야? 아. 껍질과 살 사이에 기름이 원래 제일 많은데 샤 긁어보면 우와 이게 다 여러분 지금 아손좀 그만! 이게 기름이에요 또 빨개서 같더라 아그거는 뭐야 정은혜 <웃음> 끼라고요? 와 진짜 회를 먹을 때기름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 이거 기름 거기 이니까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아저씨 뭐예요아씨 네? 괜찮아.. 어.. 손, 손, 손가락 는근 아팠어 뭔 소리야? 혀 내밀어봐 콕콕 <웃음> <웃음> 라이들이네 이거 히트티비 <이드집이. 웃음> <웃음> 형 이런거 좋아하잖아 아걔 좋아하지 걔형 얼굴 좋아하지. 빨개졌다 아, 쑥스러워 <웃음> 어떤 남자가 내혀 냄새를 맡아보겠어 <웃음> 아 이거 직각으로 썰어버린구나 <웃음> 원래 방어도 이렇게 직각으로 썰자고 우와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웃음> 제가 막 걔를 뒤집어서 나한어예 <웃음> 그 전에 뒤에 한번 칼집 한두방 줬으면 진짜 이뻤을 건데 <웃음> 디스플레이 선생님인가요? 옆에서 코치잖아. 그니까. 아 이렇게 딱 칼집 넣어주고 뒤집어서 넣 뒤집어. 놔. 뒤집어. <웃음> 뒤집어. <웃음> 너 찍고 있는 거 맞지? 저거야. 아, 이렇게 둔다고? 탁! 어. 아니, 걔는 뒤집어서. 놔.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거예요, 이거예요. 정선생님. 그쪽에 칼집을 넣었어요. 도망이 되지. <웃음> 반대쪽 남았으니까, 반대쪽 해라. 어? <웃음> <이> 배꼽살이 <웃음> 진짜. 야, 야, 이 배꼽이 진짜 기계맥킵니다 이게. 아우! 이렇게 많이. 말... 정유님 길러면 뭐든 해야지 배꼽 피날 때까지 봐야지. 아, <웃음> 이거는 원래 먹기 힘들 건 내장 막 이쪽이. 아, 터치로 살짝 꼬실라 잠만 깐 이거 내가 한번 껍질에 따볼게. 어,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있는 렉, 거 아,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마죠. 껍질은 사실 좀잘 떼요. 근데 부시리가 얇다 그래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부시리가난더 쉬운 것 같은데? 배꼽이 기름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더 쉬워 칼이 들어가요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요? 라삭 샤무라이 잘했는데요. 봐봐, 정 선생 님 평소에 나를 너무 로밥프로본거 아니에요? 설마요. 아 그래요? 우리 헌터팡 이 <웃음> 콜 선생님, 토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까이님 온다. 이렇게 쇠가 차 왔거든요. 야, 좋아요, 좋아요. 야, 야, 좋아요. <웃음> 오유, 봐, 파야 봐, 이 야, 이렇게 들고 간다고? 야 이거 콜마카스잖아. 여러분 딱 보시면은 항정살 같아요. 기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오, 기름 나지고. 우와, 미쳤어. 오, 오, 오, 오. 야, 야. 야, 항정살이네 이거. 와. 와 개초록 대리야기 소스를 바르는 냄새가 나니까 참 이럴 때 오파라이가 안 먹는 다는게 이렇게 기쁠 수가 <웃음> 아 근데 이건 육고기 같다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리발랄게요 <웃음> 우와 이건 진짜 개 미쳤는데 여기서 회가 끝나기도안 되잖아 어 뭐야? 어. 또 지진다고 여기서? 이야 이거 야 미쳤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코 코일 선생이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돼지고기 위에 살짝 초벌해서 먹는 그런 느낌이다 자 근데 이거를 먹기 전에 대가리를 또 구워야 됩니다 그 구이를 어? 올려놓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가스레인지 준비됐으면 바로 o <laughs> yeah! <laughs> 뭐야 왜안 나와? 지금 걸어 시동 걸어. 야. 자 후라이팬. 자 이제 여기에다가 기름 살짝 보여줘야 되나요? 살짝이라면. 아 많이 부어야 돼? 혹시 완료 아니에요 형님. 이래 게들이 <웃음> <웃음> 누가 봐도 말려인데? <휘발유인데? 웃음> 자 바로 넣을게요. 어너너너너너너너너너 너. 정지. 오케이. 자 해동지로 쫙쫙쫙 닦아주고 이 눈을 먹어야 돼. 눈을 먹어? 아 정훈이가 아까 눈 먹는다고 하더라고. 성대지 만라 지금. 나 기분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니 진짜 진심으로?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정훈이가 부실이 눈 아래 파 먹는 걸로 엔딩을 할. 생각이거든. 어때 정우나? 저는 뭐 상관없죠. 어너 좋아. 어쩌다 보니 유튜버 됐잖아요. 이제 기름또다 <웃음> 이제 달궈졌거든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눈알 쪽부터 넣을 거야. 아니면 떡질부터?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라. 야아 아! <웃음> 아니 근데 지금 넣었는데 대가리가 지금 이렇게 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껍질부터 넣는 거야. 왜? 살부터 넣으면 껍질 말아 올려 버리잖아. 아, 아 선생님, 아 이것도 정우장이 알려준 거. <웃음> 어쩌다 유튜버 <웃음> 요거는 한몇분 정도 튀겨야 되나요? 최소한 15분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치우고 먼저 이 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튀기는 소리가 생각보다 심해가지고 차라리 차가 다 되면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을 때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대충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와 늘러붙었네 와와 와 미쳤어 오프라인 덮어버려 해주세요 덮어버려? <웃음> 자그러분 이러고 한 15분 정도 다시 또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나삭자여러분 지금 또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다된것 같거든요 자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버려 와우 미쳤는데? 자 이제 요 녀석만 딱 해가지고 <웃음> 아 남자가 뭐가 무섭다고 <웃음> 내가 요걸 <이걸> 기다렸거든 <웃음> 이게 무섭다고 어제 <웃음> 아, 사실 나도 쪼았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부시리 뱃살과 대왕 부시리 대가리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웃음> 너 유튜버야 다시 해야돼 완성되겠습니다 <웃음> <와서> <웃음> 자, 일단 정훈이가 대가리 누나를 먹는 게 엔딩이기 때문에 대가리는 잠깐 치워둘게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회 아니 요이 기름이 흘러내리지 보여 자, 여러분 보시면 은 지금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생선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요 자, 여러분 바로 이거 <웃음> 아, 물을 끓고 먹어야 돼요 <웃음>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아, 이용면 정말. 산만을... 아이, 그래요? 물 무릎 괜찮죠? 어어어, 그럼. 연골 천사 아, 저는 패드 있거든요. 전용 패드. 저, 주긴 해봐. <웃음> <웃음> 자,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형 먼저 드세요. 아, 예. 뭐부터 먹어볼까요? 기름기가 제일 적은 것부터 먹어까요 아, 그죠, 그죠. 배꼽은 내가 생피날레로 먹으면 피날레로 좋을 것 같고. 어, 어.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그쵸. 저는 간장좋아해요딱 찍어가지고. 초메르! 식감. 와. 와, 진짜. <웃음> 씨. <맞죠? 저 웃음> 미쳤는데? <웃음> 야 죄송해요 여러분 리얼을 못 썼어요 와야 이거 진짜 그냥 항정살 씹어먹은 것 같아요 꼬들꼬들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또여기 끝에 쪽을 먹었잖아 아 달라요? 똥꼬 쪽을 또한번 먹어 롱꼬도 전문이죠? 또 달라 롱꼬도 빨아야 아나저군수도몇 마리 잡아놨거든 닥쳐 <웃음> <웃음> 여러분 롱꼬 빨고 이래가 너네 앞에서 또 못해 이럴 때검은도 와가지고 남자애들 앞에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곰파이분들도다 이해하실 거야 롱꼬 아나 간장에 못 찍어먹겠다 <웃음> <웃음> 자 바로 먹어볼게요 롱꼬 초배라 와, 다르네. 응, 다르네. 근데 나는 앞에 먹었던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버스걸 좋아해가지고. 자, 음. 잠깐만, 잠깐만. 너도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 가끔 요런. 그렇지 응, 드셔보세요. 우리 빵이 이뱃살쪽이더 맛있다 했으니까, 아... 이거 하나, 저도 초장이거든요? 와, 씨. 야, 초장도 기가 막히겠다. <웃음> 음. <웃음> 이건 뭘 먹든지 비유도 할수 없다, 이거는. 고추장이 예쁘게 흘렀어. 아, 못있었어 <웃음> 와, 달라. 달라. 다르지, 진짜로.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맛이에요. 저 오파라이님 해산물 체험 시간입니다. <웃음> 초장이야, 간장이야. 저는 초장. 반 정도 뚝 찍어 드릴까요? 네. <웃음> 좀 은밀해야 돼, 비려도 아유, 제가, 아유, 뭐. 수배로 패야지. 빼... 아, 춥춥. 리발레기. <웃음> <웃음> 음, 어때요, 어때? 이거 진짜 빛나 하나도 안 나요. 오, 괜찮아? 야, 육고기 같아요. 오, 이거 뭐야? 응? 야, 이게 뭔 일이야? 육고기다! 너 방금 배틀로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예. 여기 씻고 있어요.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웃음> 이씨. 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어디 아픈 거아니네 <웃음> 정신병으로 몰아가네, 그냥. 어. 처음이에요, 오퍼라 이렇게 본 거. 미국에서도 잡기만 같이 열심히 잡아주고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야, 대박이네. 그럼 이제 또. 아, 가운데 먹어야죠. 와, <웃음> <좋아, 웃음> 여러분 이거 보여? 기름 떨어지면말라간 거? 떨고 볼까? 오... 으아... 아, 제발! <웃음> <웃음> 자,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많이 씹고 상태. 어, 알겠어, 알겠어. 자, 바로 먹어볼게요. 처 초매를. 와, 야. 많이 이거... 씹어, 많이 씹어. 이 맛을 계속 느껴야지. 이게 생선이라고? 근데 입술에 지금 비름기 나오지? 어 야, 입술 한번 찍어줘. 잠깐만. 입술이 번들번들 해갖고. 아. 아. <웃음> 내 입술을 평가를한게 아니었는데? 아, 아 힘들다, 힘들다. <웃음> 이거 맛은 어때요? 미쳤어 참치지 말고 말해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와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어 본자만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말이 안돼 솔직히 참치 뱃살보다 맛있잖아 유 진짜 진심으로 참치 뱃살보다 맛있는 거 같아 그리고 콜리가 살짝 걸렸잖아요 그게 진짜 커요 와아음와우와 아. 음. 아. 이거 진짜 매... 아 정훈아 와서 하나 먹어라 아유 촬영하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한개드세요아형 네. 옷이 침으로 젖었는데 지금? 먹어볼까? 아, 아. <웃음> 찜한 거 아니죠? <웃음> 아개빵지네 <웃음> 은우야 미안하다 정체성이 바뀌었어 방금 너뭐좋아냐 저는 간장 역시 에? 찜한 이유가 있어 <웃음> 음, 크, 기가 바뀌지? 야 가운데 거 같이 하나씩 먹자 추베르팔줄 알아? 아니야 츄베르 할줄 몰라요 그래도 다 하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셋와 음. 미쳤다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맛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미쳤어 확실히 토치 를 구니까 저번보다 훨씬 나아 아 진짜로? 콜선생이 응. 토치 구운 게 신의 한수예요 제가 봤을 때자 여러분 이제 대가리 한번 먹어봐야죠 자 여러분 이번에 대가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원이또 술쟁이여가지고 이거 술 없으면 또안돼요 원어난 아, 자, 자, 자. 할줄 아니? 모르는데 그래도 하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셋 어, <웃음> 근데 이게 어디에 먹어야 돼요 지금? 머리 쪽 먼저 먹어야 돼 껍질 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초배래? 와 이거 미니소덮 넙적다리살 겉에 그 튀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맛이 간 돼있는데? 바닷물 아 그냥 그 자연의 그거 와 정말 먹어봐 신기하게 간이 돼있다 응 간이 돼있지 신기하지? 신기하네 어 내가 이 손으로 조물딱조물딱 했잖아 아나 그것도 좋아 아 제발 <웃음> 자 그럼 이번엔 사회 봐볼게요 초배라 와, 이거 미쳤는데,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생선 대가리를 저번에 거문도에서 혹돔 잡아줬을 때, 음. 혹돔을 그때 뽈살에서 먹었었는데, 그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와, 이게 훨씬 맛있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부실이 뽈살도 한번 먹어봐. 이게 뽈살이야? 네, 이건 진짜 고기만. 색깔부터가 다르지 않아. 오, 야, 이거, 이거 왜 색깔이 달라? 여러분, 이거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이거 왜 색깔이 달라? 그, 근육이 많아서 그런지. <웃음> 내가 뽈살인데 다 먹어도 되나? 아, 괜찮요저 눈알 있잖아요. <웃음>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야, 김 굉장히... 좀. 진짜 고기 맛. 고기는 이거. 소고기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와, 진짜. 이게... 그러면 장갑 보시면은. 아, 이거 먹어, 정나아 저거 침흘 리다가 방금 와. 아, 골 안에 깊은 데서 지금 정원이 가깨 왔어. 네, 보시면은. 대갈인데도 지금 살이 엄청 많습니다. 그지? 양 많아요. 와. 그리고 또 항어 같은 거 정수리살도 흩어주잖아. 위에 있는 게 정수리살이거든. 이게. 어. 아, 요것도 달라? 오야 뭐야? 머리에서 그런 살이 나와 우와 뽈살 먹다 이거 먹으면 별로일 거야아 이게 백한 맛밖에 없어요 아 순서가 있었구나 응. 자 그럼 먹어볼게요 음, 음 정확하네 뽈살이 마지막 먹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피날레로 아니 형님 입술도 맛있어요 입술 진짜 맛있어 아니 하지마 피가래야 돼요 진짜 맛있어 입술 진짜야 이들 동생들들이 내가 봤어요 이거 놀린는거 같은데 아, 키스 한번 박으라고 진짜라니까 우리가 먹는 걸로는 장난 안치잖아요개빡치 입술이 사람만 하냐 <웃음> 자 먹어볼게요 <웃음> 야 내가 부실해랑 키스를 박을 줄이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야. <웃음> 와 뭐야 이거 <웃음> 내가 해본 키스 중 최고야 <웃음> 야 이거 진짜 뭐야? 와 이거 콜라겐 덩어리 느낌이네 젤라틴 젤라틴 그냥 완전 젤라틴 그 혹돔의 혹돔 혹도. 그랬었거든 딱그 느낌이요 와 진짜 맛있네 정훈도 한번 계속 스 박아보겠대요 <웃음> 넌 하게 된다 제가요? 나할지 <웃음> <수> 있겠어? 제가요? <웃음> 너한테 마법의 주문이 있다 하나 둘셋 <웃음> 자, 여러분, 안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피날레. 정훈이의 눈알 먹방입니다. 요. 우와, 안에 김숙이 들어가 있네. 뼈만 못 먹는 거거든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음. 이 안에 있거든요. 이 살코기가. 아, 이렇게 휘저어서 해야 돼? 요. 우와, 야, 옵션 먹은 거 아니지? 진짜 맛있어요? 추베를팔수 있니? 추베르? 음. 자, 여러분, 히트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